그게 땅값 올리는데 저는 제가 땅원리의 올리,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전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가 맹지는 일반인들이 네. 투자하기를 굉장히 꺼리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근데 대표님은 맹지가 정말 돈이 되는 땅이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일단 맹지란 의미를 좀더 풀어 설명해 주겠어요? 시 일단 맹지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길이 없는 땅입니다. 길이?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른 말로 길이 없으니까 건축이 안 되는 어. 땅입니다.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네, 그렇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 맹지, 이 가치 없는 땅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은 이제 자본 자금력이 되지만 예전에 저도 처음 20대 후반에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 평범한 땅으로는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특수물권 좀 하자 있는 물건을 이제 좀 개발을 해서 음. 좀 예를 들어 맹지를 길을 도로를 내 가지고 제가 연구해서 도를 로 내니까 음. 땅의 가치가 두 배, 세 배, 최대 열 배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핵심은 맹지에 도로만 만들 수 있으면 네네. 가치는 확 올라가는 네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도로를 근데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맹지라고 다 같은 맹지가 아닙니다. 음. 맹지가 제가 세 가지로 이제 등급을 나눴는데요, 네. 바로 A, B, C 등급이 음, 있습니다 네. 당연히 A등급이 가장 좋겠죠 그래요. 그래서 A등급 맹지는 사실 무늬만 맹지고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는 맹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만 없는 지적도상 있는 도로가 있으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초보자들은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네. 갔는데 위성지도랑 딱 현황상 도로가 없으면 맹진줄 알거든요 음. 저랑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지적도를 잘 보거든요 네. 지적도상에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음. 그 지적도상의 도로 주인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네. 국유지거든요. 네. 나라 도로기 때문에 그 땅은 자기가 지자체에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도로 내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시멘트까지 다 발라 놓으면은 뭐 천만 원 이상이 들 수도 있지만 음. 저는 제가 잘 많이 하는 방법이 저는 자갈을 깔 깔입니다 자갈을 그러니까 네. 천만 원 들거를 저는 자갈 깔면 이천 이백만 원이면 되거든 음. 그래서 2 0 0만원 깔면 맹지도 탈출이 되고 건축 허가도 나기 때문에 어. 네, 그런 식으로 맹지 탈출을 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a 급은 지적도 상에는 그러니까 네. 현황은 도로가 없는데 네. 가서 보니까 지적도 상에는 이제 도로가 있어서 네, 그 지자체에. 그 도로로 서의 일정 조건, 그러니 네. 어, 자갈, 네. 도난들은 자갈로 깔면 네. 건축 허가가 나오시다는 네. 거네요. 그래서 제가 성공사를 하나 봤씀드리 네. 제가 이제 세만금, 제가 세만금 소액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맹지가 500만 원짜리가 나왔었거든요. 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맹지를 제가 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네. 이제 자갈 200만 원을 깔았거든요. 네. 근데 그 맹지라서 500만 원은 이제 그 주변 시세가 그 정도의 평수에 그 100평 정도 또 넘었는데 음.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거든요. 어. 그래요. 그래서 맹지가 벗어나니까 3천까지는 안가더도한 2,500, 2천에서 2,500 정도 시세로 어. 회복을 했거든요. 네, 다섯 배가 확대였네요. 네, 그쵸. 그렇죠. 아. 그게 땅값 올리는데 저는 제가 땅원리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전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맹지 탈출 방법 음. A급 맹지는 누구나 초보자도 음.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네. 추천드리는 수 있는 맹지라고 할수 있어요. 또 무담 네, 이제 B급 맹지가 있는데요. 삐끗. 도로에 붙어 있는 땅 바로 뒤에 있는 맹지를 뜻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지주가 여러 명이 아니고 딱한 명만 설득을 하면은 오. 맹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그 설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전문가나 음. 어느 정도 땅을 해 보신 분이 그 컨트롤 도로 껴있는 지주랑 이제 협의를 협상을 네. 해야 됩니다. 협상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맹지 지주인 것처럼 해서 다가가면 당연히 칼을 쥔 사람은 도로에 붙어있는 그쵸? 지주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음. 그니까 양신적인 제가 제일 양심적인 분이 한3배 정도. 3배. 받더라고요 양심적인 게3 배. 양신적인 3 배입니다. 음. 그래도 3배값 주고 빠져나오면 다행이고 많게 부르면 1 0 배까지도 부릅니다. 그래요. 어. 네, 그렇게 좀. 피눈먼 나지만 음. 그렇게 맹지 탈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금 주고 탈출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항상 땅을 좀 쇼를 할 수도 네.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꼭필요한 해서 가 아니고 어차피 뒤에 있는 맹지 지주긴 하지만 음. 앞으로 좀좀 다른 좀 말로 해가지고 조금 그것도. 도로 사용 승낙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만 받으면 그렇게 큰 병은 안 들어가고, 음. 땅을 아예 매입해버리면은 또 비싼 거금을 네. 줘야 되지만, 그냥 사용, 사용만 하겠다. 대신에 도로를 내줄게. 네. 도로를 내주면 당신도 코너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음. 더 도로에 더망이 붙어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네. 내가 되겠다. 음.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음. 맹지 도탈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조금 이제 좀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도로에 붙어있는 지주가 한 명만 있으면 또안 됩니다. 네. 또 선택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만약에 이 맹지를 샀는데 그 사람을 많이 섯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맹지네 <웃음> 그 영원히 맹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 돌에 붙어있는 사람이 최소 두명 이상은 붙어있어야만 음. 제가 이, 이 정도 조건이 B, B급이라고 저는 생각하세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음, 음. 정리를 하면 이제 도로가 있고 네. 도로 옆에 이제 붙어있는 땅인데그 네. 뒤에 네. 도로를 접하지 않는 네. 네. 땅인데 네. 그럼 이 앞에 있는 땅을 네. 적절한 금액에 사거나 네. 아니면 어 도로 사용 승낙만 받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니면 교환해야 되겠네 당신 내가 200평 줄게 당신 100, 뭐 50평만 줘그럼 네, 그렇죠. 예, 이상은 땅이 예, 커지고 나는 도로 생겨서 예, 그렇죠. 맹지탈치라고 먼저 예, 예,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음. 또 제일 중요한 게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을 때 여기서 제일 음. 중요한 게 사실 그냥 도로 사용 승낙받으면은 네. 나중에 앞 지주가 지주가 만약 바뀌었을때는 다시 받아야 되죠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특약상에다가 어. 그런 지주가 바뀌는 것도 다 감안해서 음. 특약을 꼭 적어내야 되기 때문에 연구 도로사용 승낙서 그런 식으로 받아 놓는 음.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 되셨죠? 어, 도로사용 승낙서를 이 A 지주한테 받았는데 이분이 팔고 다른 B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네. 거죠. 아예 그 토지 계약할 때 네. 다음에 넘어가도 요거는 네. 이제 승계되는 걸로. 네, 네. 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만 믿고 가는 것 등지 리스크하다니까. 네, 그치, 언제 진짜 네. 아, 막 10배, 20배로 불면 네, 네.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 땅과 붙어 있는 다른 쪽도 다른 지주가 있어야 또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그런 것까지 계획해서 하겠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러면 뭐 네. 그런 맹지가 대지로 바뀔 수 있는 도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만 만들어지면 뭐 이거 키박하겠지만몇배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되나요? 몇 배에서 몇배 정도? 일단 기본이 두 배는 이제 기본 배? 기본이고요. 이제 세 네. 배에서 다섯 배 정도까지는 음. 충분히 가능성이 그래야. 있습니다. 맹지가격 아.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 사실 맹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쵸. 땅을 사실 일반 매물로 내놓으면 당연히 안 팔리고 경매도 음. 사실 계속 유찰이 음. 되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네. 아까 말씀하신 지독도 상행 돌아가는데 현황은 없는 거. 이건 네. A 급인데 네. 일반인도 접근하기 쉽죠? 예,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예. 요 방금 B는 난이도는 있지만. 네. 수익을 좀더낼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협상력이 좀 필요한 음.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음. 그리고 지금 B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바로 음. 국어에 붙어 있는 맹지입니다 국어 국어가 네. 뭐죠? 네. 저는 일명 국어 전문가고 네. 국어를 다르, 다른 말로 하면 또랑입니다 또랑? 또랑은 다들 아. 아시죠 논뚜렁 네. 저는 일명 논뚜렁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그게 물길이잖아요 네. 약간 그 물길을 그, 도로하고 사실 땅 사이에 물길이 있는 땅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 국어를 이제 녹강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어가 안 보이겠죠 음. 그럼 그게 이제 도로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로는 없는데 국어가 있다 그러면 국어 점용 허가라는 절차가 있고요 네. 그 국어를 이제 지자체랑 협의해 가지고 내가 이거 세금 내고 공시지가에몇 프로씩 내고 쓰겠다 그러면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가 도로고, 그 옆이 국어고, 그다음 이제 내 땅인데, 예. 에, 이 이제 천이잖아요. 개천인데, 접근이 안 되니까 여기다 다리를 놓게 되면, 예, 그렇죠. 어, 이게 건축을 할수 있는 땅으로 이제 승용을 예,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까 그러니까 국어가 너무 넓으면 또 지금 얘기하신 다리까지 음. 놓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국어가 넓지 않은, 음. 한 1, 2m 정도면 그렇습니다. 다리를 안 놓고 그냥 매립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음. 적당한 넓이의 국어를 잘 보시면, 생각보다 그런 땅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자체에서 이거를 승낙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어.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승낙이 되는 구구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음. 그거는 그래서 땅을 사기 전에 꼭 지자체에다가 물어 몇 번지 어. 물어 뭐 되냐고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예 네. 어. 지자체에다 시스템이 있어요. 지도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이제딱 번지수 되면은 음. 그자 공무원들 보는 지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구구가 이제 조명 허가되는 국어지다 어... 바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꼭그 지자체 <웃음> 확인. 그래서 또 게... 시청자분들 일단 지금 하천만 계속 또 보고 다니니 이제 뭐겠네요? 도로에 있긴 하천들, 네. 네 국어. 네, 어 네. 네. 이거 매력 있는데요. 네. 어스크도 없네요. 그 확인만 하면 되니까 네. 지자체에 네. 사케 하기 전에. 네. 맞습니다. 어 도로 다음 도로의 다음에 있긴. 그래서 아까 B급이 두 개요. 네. 어 도로고 앞에 땅이 있고 그 뒤에 있는 네. 맹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서. 앞에 있는 땅을 사거나 네. 교환하든가 아니면 네. 도로사용 승낙을 받거나 네. 이런 거또 방금은 이제 국어에 붙은 땅 요거는 이제 다리만 놓으면 되니까 네. 요건 네.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면 네. 되니까 리스크가 없네요 네네 네. 어유 갑자기 생각난 것도 저의 중요한 또 기술 하나 또 잠깐 네. 이제 맹지 얘기가 서생각난는데 네. 제가 예전에 돌에 붙은 땅을 샀는데 네. 그 뒤에 맹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땅을 사고. 그 뒤에 맹지를 야금야금 하나씩 제가 헐값에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뒤에 있는 맹지를 제가 헐값 그게 만약 시세가 저는 50만원으로 샀는데 음. 뒤에 맹지는 1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사실 팔리지도 않으니까 저한테 10만원 주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러시겠죠. 저는 그걸 하필하니까 이제 그 땅이 음. 맹지가 안돼버리는거죠 그렇죠. 그럼 10만원짜리가 바로 50만원으로 되는그 정도 음. 제가 야금야금 한필지 두필지 사서 제가 처음에는 200평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제가 1000평까지 그래요. 키웠거든요 야. 네, 그런 식으로도 땅은 음. 좀 무한한 좀, 좀,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급. 네. 이제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땅입니다. 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래 근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이런 맹지를 건드려서. 그래요. 예. 특히 이제 기획부동산. 어. 예. 제가 기획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기획부동산 파는 땅들이 다 이런 C급 맹지들입니다. 그래요. 예. 어. 칼 칼질 해놓 요즘 칼질도 안 되고. 예전에는 막. 많이 잘라놨잖아요. 중간에 네. 산임야 중턱에, 예전에는 분할법이 음. 좀 완화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임야 중간에 그 수백, 수십 개 필지 한 군데 껴있으면 그, 그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네. 저는 아까 B급, 도로 한 명만 설득하면 되는 땅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뭐 수십 명이 걸쳐 있다 보니까, 네. 그 수십 명 설득도 안 되고, 그래서 절대로 귀입부동산에 사시면 안 되고, 음. 사실 C급 맹지는 잘, 아주 땅을 모르고, 이제, 기획 부동산에 당하신 분이 많이 그런 땅지를 아, 사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칼질해 놓은 땅. 기획 부동산이 요즘 보통 어떻게 접근해요? 예전처럼 전화로 좋은 땅 있습니다, 그러네. 음. 요즘은 이제 지인들이 많이 연락오죠. 음, 지인들 연락이 끊겼던 아니면 진짜 친한 분이 음. 처음에는 이제 기획 부동산에서 일을 안 하시다가 이제 거기 취직하셔서 음.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세뇌가 당하셔가지고 본인 이딱 네. 삽니다. 음. 땅을 사면 기획 부동산 수수료가 10%를 받거든요. 10%나. 네, 예, 자기가 어. 이제 예를 들면은. 천만 원짜리 땅을 자기가 사면 백만 원을 가져가고 음. 누가 자기 지인이 천만 원짜리 사면 자기한테 백만 원이 떨어지니까 음. 계속 이제 100, 지인들한테, 예, 지인들한테 왜냐면 지인들은 땅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을 믿고 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도 깨지고 아, 잘못된 사례를 제가 망해요 그런 저한테 상담을 많해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 토지 투자를 실패하신 분들이 제가 여쭤봐요 이거 누구한테 네. 샀냐고 하면 내 아는 동생이 동네 <웃음> 오빠가. 어. 그분들 이제 아기든 아니 몰라서 했던 네. 결국은 네, 토지 투자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내 가까운 시인한테 소개받아서 네, 믿고 신뢰하는 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네. 거 그런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10년, 20년 전 음. 아직도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팔리질 않으니까 네. 억지로 갖고 있는 것좀 음. 너무 안타깝고 팔수 있는 방 물론 이제 하나 좀 팁을 알려드리면 네. 팔려면은 일반 부동산에팔리지 절대 팔리지 않고요 그 집, 번지수 찍으면 그그 그 공유자분들 그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 리스트들 우편물을 다 일일이 보내가지고 음. 사실 그살 사람은 공유자밖에 없습니다 네. 음. 그래도 그 뭐 개발 호지가 있으면 끝까지 그렇죠. 뭐 오랫동안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 그분들한테 음. 자기 샀던 가격이나 아니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싸게 내놓으시면은 네. 풀, 팔릴 가능성이 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모르고 투자하면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네. 근데 에, 확인할 것만 제대로 확인하면 크게 위험이 이제 없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오늘 이제 대박당군님전 수장님을 모시고 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전 수장님 모시고. 온라인으로 좀더 진짜 투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